저기 한겨울이에 벌써 우리 지금 9월에 하는데. 저희만 지금 거의 뭐 패딩 같은 거 입고 있어요. 앞에 계신 가족은 다 반팔 입고 있거든요. 자기 지나예요설로광원대상의친원입니다안입니다안녕 안녕. 어디죠? 와, 지금 남산타워 왔어요 사기고 남산타워 왔어요 사귀고 남산타워 딱한번 와봤나? 어, 맞아. 그치? 겨울에 딱한번 와봤는데 오랜만에 좋은 기회로 맛있는 음식점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네. 광고는 아닙니다 네. 네. 그 전에 뭐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아저 이제 곧 6시부터 나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온택트 스쿨처치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기도회 짧은 메시지를 제가 오늘 맡게 돼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서 차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음. 설교를 하고 가려고 저는 그래서 옆에서 들으면서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끝나면 같이 올라갈거예요 아무튼간에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워 올게요 <목소리도> 안녕 안녕 어색해하지 않고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작을지라도요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수천명의 사람들, 수만명의 사람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나의 그 작은 것들,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오병열를 너무나도 귀하게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나의,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 케이블카 타러 왔습니다 펜도가 많은데 왕복이 만사천 세면 싸네 여러분 저 케이블카 처음 타봐요 남산 케이블카 타봤어? 남산 케이블카? 타봤어. 우리 둘다 처음이네? 어... 정인이가 샀어요 정인이 상기념 클로즈 저희 올라왔어요 남산타워 케이블카는 사진 너무 많아서 못 찍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야경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내려갈 때 있잖아 내려갈 때꼭 한번 도전해 볼게 요 응. 오늘 이거 사진을 찍어야 돼가지고 정희이가 이미 맞아요, 한겨울이에요 벌써 지금 9월에 왔어요. 저희만 지금 거의 뭐 패딩 같은 거 입고 있어요 응. 앞에 계신 가족은 다 반팔 입고 있거든요 일단 사진 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음식점 7시 예약이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려고 합니다 짜잔 우리 3주년 때 왔던 곳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저희 4주년이에요. <웃음> 뷰가 기가 막힌다 보여 드려요? 대박이죠? 여기가 바로 남산타워입니다. 배고파요.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어요. 오늘은 한번 나오는 메뉴가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볼게요. 이제 소개를 다 해주셨는데? 일단 모르는 말들이었서정인이가 빛을 여기가 이렇게 쏴주네 지금. 나는 빛을 잘안 쏴주는데 잘 바꿔. <웃음> 오늘 저희가 먹을 메뉴는요, 사실 스테이크밖에 몰라요. 아까 진짜 얼마를 민망했는지 몰라. 사람들 반파 입는 사람들 있고 하는데 우리 막 하늘. <웃음> 그러니까. 식전빵이나 <웃음> 에피타이저요 네, 감사합니다. 빵이 나왔어요. 식전빵. 솔직히 나는 식전빵이 제일 중요 연어가? 그런 거 같아. 그냥 샐러드죠. 샐러드. 맛있게 먹을게요. 이 뷰와 함께 먹는 식사.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짭짤하네 되게, 되게 비싼 음식이 된. 데살수 있는 평화가 짭짤하네 밖에 없어 <웃음> 맛있다면 된거지 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서울타고에서수대해 주셨어요 맛있다 이거 인서 <웃음> 우리 이렇게 에피타이드 다 먹는 거 처음이에요 며칠 굶은사람도 아니고 <웃음> 싹싹 긁어 <긁은> 먹어 <웃음> 이거 이제 밀.. 밀.. 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 안 가로웠어요 반가웠어요 제래이서라이에서에서 음. 오늘 진짜 여러분 서께해서반가로서고국 어? <웃음> 생각보다 많이 귀국더라고반에로한다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한 내일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맛 너무 찐해? 트러플 그자체요 어떻게 이렇게 향이 많이 나지? 근데 맛있다 집에서 트러플을 이렇게 붙잖아 엄마한테 진짜로 가 응. 먹어 <웃음> 여러분 피자도나왔어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토마토 너무 맛있다 <웃음> 음, 이번에는 아무도 클리어했다 파스타 맛있었어 입가시마라고 바질 그니까 그러니까 바질을 샤베트인데 샤베트를 바질로 만들었대요 는이크만입가시요 아, 아, 먹어볼게요 여러분 음. 음. 드디어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랑 바닷가지요 대박이죠? 이건 바닷가지가 침뱉었나봐요 더붙는거지 맛있는데? 맛있어 저희 얘해야될거 생각났어 뭐? 내가 너 먹여주는 거또 유튜브에 또 이런 모습들 나와줘야 되돼이 내용도 같이 넣지? 처음에 인트로에는 내가 먹여주는 것만 나오면 어, 달달하다 시키는 처음이나 있는 방만 봐도 배불러 와 나왜 <웃음> <웃음> 가져가는지 잘라주려는 건가? <웃음> 어. <웃음> 푸딩이 나왔어. <웃음> 푸딩. 되게 우유, 요플레. 생각보다 되게 또 깊다, 약간 좀. <웃음>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응. 타임캡슐 오늘 하는 거를 뭐 받아가지고 이거 하러 왔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어요 여 있어 사임 먹는 거 있어? 키스를 아 응. 열어주세요 그 안에다가 보만 하고 싶은 물건과 메시지를 넣어주세요 메시지만 넣죠 한번 2년 뒤에 정인이가 얘지를한번 써볼게요 난 오빠가 이기게 음. 이거를 썼잖아 여기다 넣고 만의필시를 남겨야 되는거그 필씨를 테이프밀봉하고 저희는 이렇게 완성했고 이거 빨리 넣으러 갈게요 시간이 없어 빨리 들어간 저희는 캡슐 넣으러 가요 여기다 어 넣으면 돼잘가 캡슐 넣고 전망대가 9시까지 30분 남았거든요? 전망대 좀보러 가자 어? 일로 가는 거 맞아? 뭐야 뭐야? 무서워? 아, 상 우주야 우주 오 뭐야? 대박 나 처음 와봐 여기 얘, 맞아? 그니까 러 여기 맞아? 아 전망대구나 여기. 아 그러네. 이렇게 생겼어요. 뭐야? 와. 널 위해 준비했어 장인. 어지러. <웃음>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 서어본게 어. 단지. 자, 저희는 남산타워에 왔습니다. 외국인 여러분, 이게 서울입니다. 예쁘죠? 20대 중. 이야. 이어... 어? 숫자짜가를 찾았어요. 20대 중이 <웃음> 어디딱 20대쯤으로 했는데 휴대가가 나왔냐? <웃음>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남산타워 다 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웃음> 케이블카 타고 얼른 <웃음> 내려가고 정인이 집 데려다 주고 저는 수원에 갈것 같습니다 마감이 됐다고 해서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갈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봐주서 감사해요 <웃음> 안녕 <웃음> 좋아요 <그저까>? 아, 구독과 <웃음>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녕드리부탁드요 안녕 <웃음> 안녕 바이 감사라 가격 오 함께 할수있다 그니까 구독 좀 해.